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좀 짙은 립에 꽂혀서 이렇게 좀 진한 색감의 립을 좀 자주 바르고 다니는데 겨울 니트처럼 포근한 느낌이 나는 립 6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글로시한 느낌보다는 약간 인스타 느낌처럼 되게 보송보송한 그런 필터랑깐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다들 에어리한 발색이 나는 틴트 제품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니스프리의 무디 로즈 컬러예요.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되게 맑게 발리는 MLBB 컬러인데 MLBB 중에서도 맑고 좀 분홍기가 더 많이 따뜻하게 도는 느낌이에요. 그 보면은 겨울에 되게 포근한 느낌으로 바르기 좋은 톤 다운된 핑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딱 봤을 때 그냥 봄 또는 겨울같이 뭔가 살짝 선선한 계절에 바르기 좋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봄웜에서 여름 쿨톤을 걸치는 톤인데 제가 사용했을 때좀 무난하게 따뜻한 느낌으로 도는 것 같아요. 굳이... 굳이 뽑아보자면 은 웜톤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뮤트톤 분들도 되게 화사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로맨 베리케이크 지금 저한테 발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아주 쨍하고 화사한 컬러감으로 올라왔어요. 이 컬러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딸기 레드에서 조금 더 진한 컬러인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레드 컬러에 가깝긴 한데 핑크톤이랑 다운 컬러가 아주 되게 조화롭게 올라간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렇게 풀립도 예쁘지만 약간 포인트 컬러로 더 화사하게 쨍한 느낌 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겨울에서 봄에 딱 사용하기 좋은 가볍고 맑은 컬러의 레드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퓨의 자두자두 졸려. 이 컬러는 정말 미세하게 칠리 컬러가 아주 살짝 들어간 톤이에요. 그래서 웜이랑 쿨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약간 핑크 베이스의 레드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 처음 썼을 때딱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은 제가 좀풀 발색으로 진하게 바르긴 했지만 좀생얼 컬러처럼 한 번, 한두 번? 살짝 톡톡톡 바르면 진짜 완전 내 본연의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은 발색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 얼굴에 발랐을 때 되게 예쁘게 살짝 톤 다운된 컬러 느낌으로 레드빛이 올라오는데 어,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로맨 피즈. 이 피즈는 아마 쿨톤 분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발랐을 때 굉장히 형광빛이 딱 올라오면서 피부톤이 엄청 엄청 화사해 보여요. 얘는 딱 그런 쿨한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쿨핫 꽃핑크. 컬러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봄원분들한테 포인트 컬러로 립 안쪽에 살짝 그라데이션 주기로도 좋은 컬러인 것 같고 쿨톤 분들도 완전 착 붙는 그런 레드 컬러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미세하게 그런 자주 빛이 살짝 섞여있는 레드 컬러라서 확실히 쿨한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 뭔가 단어로 설명하자면 딱 라즈베리 컬러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레드 컬러입니다. 굉장히 화면에 비친 제 얼굴도 되게 화사해 보이네요. 신기하다. 그리고 머지의 흑미 컬러. 이 흑미는 딸기 톤이 살짝 보이는 딸기 MLBB 같은 느낌이에요. MLBB 톤이기 때문에 되게 따뜻한 느낌이 돌긴 도는데요. 이니스프리 무디로즈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조금 더 다홍빛이 돌기 때문에 저는 좀 딸기 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좀 따뜻한 약간 퍼플 빛이 한 방울 들어간 그런 분홍 느낌 약간 노란빛이 더 돈다면 얘는 좀 확실하게 레드톤이 더 많이 보이는 MLBB의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데일리하면서도 좀 무드 있게 바르기 좋은 딸기 MLBB 레드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블린 80호 룰러. 얘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포도빛이좀 들어간 MLBB 컬러예요. 퍼플 퍼플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히나 여름 뮤트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는 컬러고요. 좀톤 다운된 다크한 느낌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약간의 그런 세미 퍼플 립을 찾으셨다면 더 추천을 드리는 컬러입니다. 맨날 이렇게 발랐을 때도 되게 끈적임 없이 보송보송하게 남긴 하는데 정말 다만 꼭 하나 아쉬운 점 뽑자면 향이 좀 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진한 바닐라 향이 조금 어우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바를 때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향이고 컬러 자체는 굉장히 좀 예쁘게 되게 좀 세련되게 올라오는 컬러예요. 뮤트톤 분들이 가장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그 다음 여름 쿨톤, 그 다음 봄 원분들까지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컬러입니다. 되게 예쁘네요. 겨울에 뭔가 머플러랑 했을 때좀잘 어울릴만한 그런 컬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좀 필터를 깐 듯한 그런 블러 느낌이 나는 여섯 가지 립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레드톤에 가까운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립은 정말 미세하게 컬러가 달라서 매번 또 새로운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제품이 꼭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오늘도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놀러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